벨 63번째 리뷰 짠 털빙 체크코 털빙 체첵 체크, 체크. 가격은 19,000원입니다 리뷰도 아주 호기심 까까입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 까까입니다 <웃음> 구성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코코파우더 코코 파우더, 초코 아몬드 우유아름 연유 그리고 우유입니다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첵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야 음 고급져 음. 우유 맛이 많이 음. 나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시리얼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... 놀랬어요 한 트럭이에요 음. 음. 근데 엄청 네. 달줄 알았거든요? 그냥 딱 우유에 첵스 초코로 말아먹는 음. 근데 우유가 그냥 맞아. 얼려있다는 게 다를 뿐? 내가 음. 음. 무슨 파도 파도 나오냐? 첵스 초코가? <웃음> 이 정도면 보물찾기 아니냐? <웃음> 아니 세상에 보물찾기 아니오 <웃음> 아, 나는 뭔가 먹는데 계속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? 딱히 소스가 막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가 우유를 한번 뿌려볼까 이제? 비주얼이. <웃음> 비주얼이 비주얼이. 음, 음. 우유 넣지 마세요. <웃음> 우유를 넣으니까 너무 맛이 연해지고, 안 그래도 엽산요 <웃음> 연유를 더 뿌린 게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데요 <웃음> 정상 <정작> 시작한다. 체크. <웃음> 아, 여기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시럽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느꼈거든요. 음. 여기서 사이사이에 초콜릿 시럽을 좀 뿌렸으면은 체스토코설빙에 <웃음> 맞는 그런 맛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맛이 생각보다 연해요. 음, 음, 음. 여기 우유를 많은 순간 우유의 많. 나 끝인상은 말아먹어버리다 아, 사랑 아 아, 아 안녕! 까까는 시리얼 자주 먹나요? 아, 시리얼. 응. 인간 사료 알죠? 인간 사료. 아. 그럴 정도로 아침마다 시리얼을 한 트럭 먹습니다. 한 트럭? 네. 오버 아니고? 아 <웃음> 멀리 간것 같은데?